아 이런 거를 해야 이 안내 메시지가 사라지네 조준모드? 뭐야 이게? 조... 조준모드? 우와 우와! 우와! 쩔어! 와우! 뭐야? 아 네이블 게임 정말 오래간만에 꺼내든 파워마스 시뮬레이터! 그냥 뭔가 이제 특수 쪽에서 마무리 영상을 딱 찍고 나니까 좀 마음을 떠내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와, 지금 딱 보기만 해도 너무 재밌어 보여요. 병원 요정 분수대. 와, 미니 골프 코스. 와, 증기기관차. 와, 센즈. 상점도 뭐 추가된 게 있나? 없어요 네. 이건 조, 종류가 똑같네 돈은 이제 모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돈이 남아도니까 아았쥬 그러다가 이제 또 업데이트되면서 초강력! 하워 세척기!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멘탈을 털리는 거죠 자, 어쨌든간 오늘 커리어 모드 점쟁이의 마차 한번 청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산 마차를 살펴봐주세요. 모두들 제가 쉴새 없이 떠드는 재주가 있다고 하길래 점쟁이가 되어 이 이동식 놀이공원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웃음> 잘 어울리네 천직이네 인터넷에서 어떤 할머니가 파는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제가 유일한 입찰자였어요 <웃음> 아, 그분은 불만이 있으셨는지 시세대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저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더군요 그러게 최저 경매 가격을 설정했어야죠 뭐뭐한 1달러 이렇게 불렀냐? 하지만 마차는 제대로 관리도 안된것 같아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마차에 잔뜩 묻어있어요 으도이공원의 나머지 부분은 깨끗하니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를 산 거구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어 됐어요 제 첫번째 연구 대상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고대의 물 점수를 바탕으로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점쳐드리겠습니다 오 그럴듯해 아 이제 왼쪽에 어 튜토리얼처럼 키 설정을 지금 알려주네요 우린 이미 이거 다 깼는데 얼탱이 없네 점프 아 이런거를 해야 이 안내 메시지가 사라지네 조준 모드? 뭐야 이게? 조... 조준 모드? 오, 우와! 우와! 화면이 고정되고 우와! 쩔어! 그러니까 이게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봐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고정해놓고 고정된 시점인 상태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야 아! 와우! 미쳤는데요?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그리고 무조건 직선으로만 바라봤어야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청소를 못하는 곳도 있었거든 근데 이제 고정된 시점에서 이렇게 딱 청소를 할수 있는 거죠. 야, 이거, 와, 파워시 같게 미쳤고요. 약간 고정된 시점에서 총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옛날 오락기 게임 같다. 하우스 오브 데드 같은 느낌도 들고. 막 이런, 이런 곳에 숨어가지고 막 좀비들 튀어나오고 그러잖아. 버추얼 값, 그래. 와, 진짜 추억의 게임 제목이다. 야, 미쳤다. 뭐야? 여기가 어디야? 수정구슬 안에 고양이가 있는데 이 주변은 아닌 것 같죠? 저 배경 보니까 이런 공원 느낌은 아닌데 저, 저게 저 뭐지? 설마 화산인가? 아저 화산인가? 잃어버린 고양이를 비춰주고 있는 건가요? 그럴듯한데 충분히? 고양이가 진짜 은근히 오래 나온다 <웃음> 근데 이게 보는 사람 시점에서는 좋은 기능일 수 있는데 막상 또 계속 하니까 번갈아가면서 써야 돼서 조금 불편하구만 아니야 그래도 난이이 이 기능이 있는 게 좋아 이거 봐 이런 거 이렇게 청소하려면 막 화면 미친듯이 흔들린다고 그게 지금 이딱 고정이 돼 있잖아 얼마나 좋아 이거 내가 이렇게 막 흔들 수가 없었어 애초에 좌우로 여러분들 멀미 날까봐 나도 좀 힘들었고 비교해서 보자고? 원래였으면은 그냥 이렇게 천천히 내렸죠 천천히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못하고 지금은 이 기능을 쓰면 이렇게가 돼요 골고루 뿌리기 아 더러워 할머님이 경매에 내놓은 거 그냥 1달러 주고 가지고 왔대잖아요 이 정도면 감질 없지 아니, 내가 유튜브에 최근에 청소 영상이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봤는데, 와. 아니, 저번에도 비세라 청소하면서 진짜 이게 게임이어서 별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야,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와, 진짜 충격과 공포들. 들어간... 그냥 누울 자리도 없던데요, 집이?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아니, 어떻게 그러고 사는 거야? 뭐라고요? 본인 집도 그렇게 생겼다고요? 당장 청소 안 해!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는 흘림집이라고? 야... <웃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난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희쁨이 때문에 으 야... 이제 띵 해줘야지! 띵! 야! 띵 하라고! 띵! 그렇지! 예아! Yeah. 너무 좋다! 이렇게 막 흔들어도 어지러움이 전혀 없다니 진짜 미쳤어요 아 그래 빨리 왼쪽에 그 안내 메시지부터 빨리 없앱시다. 불편하셨죠? 아, 왜말안해 줬어요? 오미한 장작. 제가 아까 말했는데요. 아 씨, 내가 못 봤잖아. 내가 볼 때까지 얘기를 했었어야지. 오미한 장작들. 그랬어. 내가 뭐 부탁을 부탁했어. 아! 여러분, 큰일 났어요. 아, 배고파. 물 마시라고. 여러분들 배고플 때물 마셔 봤어요? 한 10분 뒤에 그물다 소화돼 가지고 바로 아래로 나오던데? 진짜 투명한 물이 나오잖아요. 배는 더 고파지고 말이야. 그러면 또물 마시라고? 되게 독하다, 너. <웃음>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겁니까, 당신? 그 정도면 좀뭐 먹어줘라, 좀. 몸이 어? 불쌍하지도 않아? 어디잘 닦이네. 여기에 19,000원 추가해서 치킨 시켜주세요. 아냐, 아니야, 아니야안 돼, 안 돼. 뭐야? 아니 보통은 19,000원 주면서 여기에 천원 추가해가지고 치킨 시켜드라고 하지 않아요? 또왜뭔 소리 하나 했네 이씨 살꾼 자식아 어쨌거나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살이 찌니까 고기 싫어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몸이 안 좋아져 늙어 늙어 내가 살이 왜 쪘는 줄 알아? 하... 결혼해서 아 결혼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밤에 야식 시켜놓고 와이프랑 재밌는 거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거임 살이 안 찌겠어? 그래서 히뿜이랑 결혼해서 불행하다? 와 이걸 또 그런 식으로 몰아가네 정말 쓰레기구나 <웃음> 그만큼 좋다 이거지 그게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살이 쪘다 이거죠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은 헤어지는 게 답일까요? 자꾸 결혼하자고 꼬시네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결혼을 하자고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지금 질문해 주신 질문자님과 평생을 함께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1%도 없어? 아 그만큼 그 사람이 좋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헤어지는 게 맞지? 왜 사귀어? 아 시월드가 싫다고 그것도 이제 상대방에 따라 다르죠 그거는 무조건 이제 시어머니는 나쁘게 대해준다 그냥 고정관념을 가지면 은 진짜 안 좋아요 어떤 것이든 예외가 있는 법이고 물론 모든 게다잘 되고 평탄할 수는 없어요 아니 부부랑도 싸우는데 뭐 시어머니랑 그뭐 트러블이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근데 그런 거를 서로 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저랑 희쁨이 보고 약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0.001% 올랐다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 <웃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거야? 아좀 속상하네 나 근데 청소하면서 연애 상담하고 있지? 어... 괜찮은 컨텐츠인 것 같아 계속 가자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제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막 강요를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안타까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났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됐을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피프미가 비혼주의자였던 시절에 그 생각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잘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텐데 진짜 되게 완고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아 이러면 내내 내 칭찬인데? 그랬던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니까 그 누구보다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뭐지 내 칭찬인데 이거? 기분 나쁜데? 아 그냥 그만큼 뭐야 저기 불났어! 아저 화산이 뭐야 화산이 계속 보여 그만큼 둘이 성공적인 만남을 이루었을 때 좋은 사람끼리 만났을 때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라고 아래쪽은 청소 가다 끝난 것 같죠? 위로 올라갑시다 이제. 유호. 아! 너무 행복해. 으야 청소는 잘돼가요 나는 러시리스 산에 다시 올라와 있어요. 에? 이제 나중에 화산도 청소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고양이 찾으라고? 내 평생 이런 말을 하게 될줄 몰랐는데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관측되고 있어요. 너너 너, 너 무슨 소리 하려고? 아니 진짜 최종 보스가 고양이 같아 내가 봤을 때. 내가 틀렸길 바라지만 화산이 꼭폭파 나중에 한 마을을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산재 쌓여서? 청소고 뭐고 튀죠? <웃음> 진짜 그래야 되나? 어? 이거 왜 아직 더럽지? 어 됐다. 난, 난 무슨 이거 천막에 꽃무인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게 곰팡이였네 미친 거 아님? 진짜 뜬금없는데 다들 이 관리 잘하세요. 저 오늘 치주염 때문에 이 뽑고 왔... <웃음> 아이고... 어쩌다가? 이빨은 관리 안 해주는 순간... 뭐야 이거 이끼...에요? 아니, 뽑아야 되는 건 이빨이 아니라 이 천막 지붕인데요? 미친 건가? 워크퐁 t 아아아아아아 아니, 원래 색깔이 보라색이야? 야, 미쳤다 이거 그니까 러 염증이 왜 그렇게 심해졌어? 이빨을 제대로 안 닦아서 잇몸이 상했대요? 왜 저번부터 자꾸 이빨이라고 그래요? 아유나 근데 이빨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라고, 치아라고 안 하는데? 이빨이라고 아, 안 해? 난 난 이빨이라고 해 아니 이빨이 왜 동물들한테만 쓰는 표현이야 나도 이빨 할래 저 그래서 저저번 달에 앞니 깨져가지고 치과가서 50 넘게 깨지고 왔잖아요 아니 어쩌다가 또 그렇게 됐어 앞으로 고꾸라졌어? 아휴 우리 힙합에도 얼렁거리는게 너무 문제야 애가 아니, 진짜 멀쩡히 그 주변에 사물이 있는 거가 보이는데 진짜 다 부딪혀요 거의 일부러 부딪히는 수준이야 나한테 관심받고 싶은가? Uh, yeah. 자 지붕만 남았다. 아유 힘들다. 그래도 여러분들랑 이 얘기 나누면서 하니까 또금방 끝나네요. 어? 이거 40도짜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예! Yeah. 이거 보니까 카드샤크 기억난다 카드샤크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도박 관련한 갬블링 하는 건데 거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카드샤크 재밌게 즐겨주신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서 직접 만든 속임수용 타짜 전용 트럼프 카드 세트를 보내준다고 그렇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영어로! 아닌가? 한글로 왔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쨌든 해외에서 본사에서 보내주는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주소를 알려줬거든요 설마 사기인가?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은 사기는 아닌 거 같고 기다리다 보면 오겠죠 나중에 리뷰나 한번 해야겠다 그거 됐다 어? 다 닦은 거 아냐? 탭키를 눌러도 딱히 보이는 게 없는데? 이럴 때는 타블릿을 꺼내서 아크셀르 마운트 이그시로그만 음 어디가 더럽지? 여기로구만 아이 완전 많이 더러웠네 그 다음에 네다지 창 지지대 그게 어딘데? 어유기다야 어? 뭐야 하나가 더 있네? 아닌데 이게 내다지 창인데? 저저 저 위에 있는 건 그냥 우연으로 내가 발견한 건가? A few moments later. 이아 빛난다. 이렇게 빛나고 있었네. 됐다 어? 뭐야 이건? 어유 여기가 엄청 개판이었네. 약간 새 기능을 시험하느라 그거 때문에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 뭐 하나, 청소된 거 하나도 없었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내 실력이 감소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마차가 개가 왜 청소가 안 되는겨? 아이씨 왜 청소가? 왜 의자도 안놔죠 아니 솔직히 어디가 더러? 아니 대충 닦였다고 해줘요 쓰레기야 2 hours later 벽 테두리 벽 장식 테두리 아니 장식 닦는거 개오바야에 아, 뭐냐고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빼꼼 튀어나와있어가지고 사람을 환상하게 만들어요 이씨 됐다 사다리 쓰세요 사다리 사다리가 없어 여기는 있어요 사다리 어디? 어? 아 뭐야 뒤에 있었네 그러네 나못 봤다 야 유감 근데 이미 청소 다 했는데? 이거 맞아? 이제 벽 테두리 이거야? 아닌데 이거야? 이거네 아뭐 어디가 더러우시다고요 아, 어디가 그렇게 불만족이세요? 어, 됐다! 와, 드디어! 와, 이거 너무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와, 이번 거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선먹네 진짜 저 장식물 하나하나 다 닦는 거 진짜 어쨌든 끝났다 아유 깨끗하다, 깨끗해 응 위쪽 지붕이 엄청 충격이었어 아유 이쁘다. 색감 잘 빠졌네. 마차가 멋있어졌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몸조심하세요. 겨우 400달러. 와! 이건 뭐야? 너무 궁금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마차 잘 닦아봤으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워시 다음에 또 계속 이어스 플레이 오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목소리>